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꾸스티비의 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영지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과금을 충분히 하시는 분들이야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문제가 없겠지만 본인이 무과금 또는 소과금으로 게임을 즐기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지관리 상태에 따라 하루 수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지관리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건 공원도입니다. 공원도의 경우 내 정보에서 공원 등급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면 현재 등급과 다음 등급 현재 공원도 최대치와 다음 공원도 최대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등급으로 레벨 없이 상승하는 공원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공원도를 획득하시는 방법은 퀘스트를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메인 퀘스트를 진행하셔서 확보하는 방법과 일정 확률로 영지에서 나타나는 파란색, 초록색 초록색이죠? 아 초록색 느낌표 퀘스트를 클리어하셔서 획득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공원 도로는 영지민을 모집할 수 있는데요 영지민을 모집하기 위한 조건은 두가지입니다 먼저 지휘소 등급 지휘소 등급을 올리셔서 이... 영지민 고용현황의 최대치를 늘리실 수 있고요. 두번째로 숙소, 숙소를 증축하시고 건축하셔서 영지민 최대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정도 이제 숙소도 완료가 됐고 지휘소도 완료가 됐다면 가지고 계신 공원도를 가지고 주점에서 영지민을 모집하시면 됩니다. 자, 영지민을 모집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도치만큼 영지민을 모집하는 건데요. 이 한도치만큼 영지민을 모집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지민을 모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영지민의 등급에 관계없이 영지민의 능력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영지민의 능력은 크게 생활력, 노동력, 기술력으로 나눠지는데요. 이 중에 생활력이 높은 영지민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능력치는 기술력이 높으면 좋고요 노동력은 가장 마지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이 높은 영지민은 신경을 안 쓰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 노동력, 생활력, 기술력이 있는데, 이, 이, 영지민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가장 높죠? 패스입니다. 이 영지민 같은 경우는 생활력이 두 번째로 높고, 노동력이 가장 높네요. 이런, 이런 경우에도 이제 패스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모집을 하셔야 되는 영지민은 어떻게 되냐면요. 음, 예를 들어서 보자면, 이런 식으로 생활력이 가장 높고, 기술력이 두 번째로 높은 영지민을 모집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됩니다. 이, 제가 영지민의 등급은 신경을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유가 뭐냐 하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파란색, 파란색 등급을 가지고 있는 영지민의 28레벨은, 뭐, 141에 111에 126이 됩니다. 네, 이 친구가 노란색으로 승급을 하게 되면 291에 201에 246으로 오르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점은 뭐냐면 이 낮은 등급의 영지민이 높은 등급으로 등급을 올리게 되면 해당 등급에 해당하는 능력치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력이 가장 높은 영지민을 모집하셨다면 그 영지민을 계속 레벨업을 시키셔서 등급을 올려가면 결국엔 가장 좋은 영지민을 확보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생활력이 왜 중요한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지민의 능력치는 총세가지가 됩니다. 생활력, 노동력, 기술력으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이 생활력은 모든 체집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벌목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식량 60과 1시간의 시간을 베이스로 하는데 생활력이 나오게 됩니다. 생활력이 낮은 영지민을 집어넣게 되면 식량이 지금 줄어드는 거 보셨나요? 60에서 46으로 1시간에서 45분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줄여줍니다. 생활력이 높을수록 이 감소되는 양이 많아요. 127짜리를 넣었을 때는 46에 45분이지만 300짜리를 넣었을 땐 36에 35분이 됩니다. 이 차이 때문에 여러분은 생활력이 높은 영지민을 모집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어, 무역품의 제작 또는 조경품의 제작 또는 염색 하레트의 제작 등에 사용되는 능력치인데요 이 능력치는 바로 기술력입니다 기술력 또한 생활력과 마찬가지로 식량과 시간을 줄여줍니다 제작금액은 변동이 없어요 이 차이에 따라서 줄어드는 이 시간이 보이시나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있습니다 제가 어, 벌목을 보내는데 전체 영지민을 다한 번에 보내요 그러면 35분 54초라고 나오죠 식량은 1532가 들어간다고 나오고요 여기서 시간은 생활력이 가장 높은 영지민을 기준으로 한 시간입니다 보이시나요? 그래서 모든 영지민은 이 생활력이 가장 높은 영지민이 도착한 이후에 한 명씩 한 명씩 차례대로 도착하게 됩니다 이 시간이 변동되는 게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벌목을 보내면 이 친구가 제일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307일 친구, 302인 친구 이런 식으로 도착하는 시간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식량은 1532로 나오죠? 요거 같은 경우는 동일합니다. 그냥 보내시면 돼요. 식량은 상관이 없어요. 단지 얘네들이 도착하는 시간만 다른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노동력, 이 노동력은 뭐냐면요 어, 건설을 하는데 있어서 건물을 건설을 하는데 있어서 줄여주는 시간이에요 근데 저같은 경우는 이미 뭐 건물을 다 증축한 상태라 어, 이 노동력의 차이에 따른 변화를 보여드릴 수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사실상 이 건물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노동력은 한계치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건물을 다 지은 이후에는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노동력을 가장 마지막 능력치로 보시게 되는 거예요 영지민을 모집할 때 노동력이 높은 영지민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왜 기술력보다 생활력이 높아야 되냐 기술력이 높은 영지민은 당연히 물품의 제작을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자원이 항상 모자라시게될 거예요 지금 저같은 경우에는 좀 자원이 많고 또 월드경영을 통해서 얻은 자원 그리고 패키지를 통해서 얻은 자원이 있어서 지금 충분한데 방금 이제 영지관리를 시작하셨다면 자원이 항상 쪼들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생활력이 높은 영지민을 모집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번째 제가 아까 최대 치수까지 영지민을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치수까지 영지민을 모집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노란색 영지민은 노란색 영지민은 모집할 때 공원도가 12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흰색 영지민은 2만 있으면 돼요. 영지민 한명이 일을 할수 있는 양은 아까 보셨겠지만 뭐 34분이 걸린다고 치지만 흰색 영지민 6명이 일을 하는 양이 훨씬 많을 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지관리를 이제 시작하셨다면 가능하면 흰색 또는 초록색 영지민을 모집하셔서 일단 최대 치수를 맞추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최대치를 맞추는데 있어서 제가 한가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어, 저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는데요. 일단 흰색 초록색으로 쭉 모집을 하시다가 노란색 영지민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식으로 노란색 영지민이 나오시면 이 친구들의 능력치를 봅니다. 생활력, 노동력, 기술력 어, 생활력이 제일 높고 기술력이 두번째, 노동력이 세번째네 이런 친구 나오면 네명은 모집을 하세요 반드시 네명은 모집을 하셔야 됩니다 이네명을 모집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영지 레벨 6단계가 넘어가시게 되면 이 월드 경영이라는 걸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월드 경영에서 호위가 총네명이 필요합니다 이 호위 네명은 처음부터 키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영지경영에 호비로 따라오게 되면 이 능력치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능력치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능력치는 월드경영시 월드경영시 이벤트 발생으로 인한 보물상자 획득량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꾸준히 키워나가는 영지민이 네명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란색 네명을 모집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하면 총 48회의 공헌도가 필요하세요. 12씩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흰색이나 초록색으로 채우셨다가 레벨이 오르면 승급을 시키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 흰색의 영지미는 레벨 10이 되면 초록색으로 승급을 하실 수 있고요. 초록색 영지미는 레벨 20이 되면 파란색으로 파란색 영지미는 레벨 30이 되면 보라색으로 올리실 수 있어요. 이 파란색 영지민이 보라색이 되면 보라색 영지민과 똑같은 능력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흰색부터 쭉 키워나가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 만약에 공원도 최대치가 충분하시다면 충분하시다면 파란색부터 키워도 되고 보라색부터 키워도 상관없겠죠? 근데 저같은 경우는 253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걸로는 안되겠더라고요 음, 예를 들어서 이제 요런식으로 공원도 최대치만큼 모집을 해, 했는데 제가 퀘스트를 해서 공원도가 생겼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 이때는 이제 이 영지민들을 승급을 시키시면 되는데요 이 영지민을 승급을 시켜서 저 공원도 만큼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저같은 경우는 그 사냥하시다 보면 나오는 선물들이 있습니다 요런 선물들이 있는데 이거를 영지민한테 선물하시게 되면은 경험치가 올라요 어.. 한 번.. 제가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자.. 천짜리.. 이거 읽으면 되겠네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30이 됐죠? 30이 되면 요런 식으로 파란색 마크가 나오고 이 영지민을 승급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금 능력치를 보시면 148에, 117에, 132에요 근데 승급을 하게 되면 공온도가 깎이고 이런식으로 승급됩니다 이어 근데 보라색이 됐는데 능력치가 그대로예요 아...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실망을 하게 되시죠 아 이게 승급을 했는데 왜 능력치가 그대로냐? 라고 하시는데 이 친구가 31이 되면 그 능력치가 다시 보정을 받아서 증가하게 됩니다. 자, 30일까지 올려볼게요. 자, 30일까지 올렸습니다. 아까 148이었죠? 자, 보이십니까? 148에서 1레벨업으로 약한70 정도의 능력치가 상승이 됐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지민을 모집하실 때 등급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등급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영지민 모집하는 부분을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제 건물을 건설하는 순서인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지민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원을 수급하기 위해서 영지민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숙소, 그리고 지휘소의 레벨을 올려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확보가 됐다. 그러면 당연히 음, 정제소. 지어주셔야 되고요. 정제소 같은 경우는 레벨이 오를수록 최대 보관량과 상위 등급 블랙스톤 생산 확률이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벨을 미리 올려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월드경영을 할수 있는 무역소 같은 경우는 조건이 되시자마자 바로 건설하는 게 가장 중요, 중요해요. 그리고 나머지 건물은 이제 기호에 따라서 편하게 올리시면 됩니다. 나머지 건물들은 뭐 그때그때 그때 올리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시, 되면 올리시면 되고요. 어, 마지막으로 이제 월드경영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월드경영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월드경영같은 경우는 먼저 월드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무역품 호위 그리고 마차 그리고 말이 필요합니다. 먼저 마차같은 경우는 이 월드경영에서 제작을 하실 수 있는데 어, 화물 마차, 집 마차, 농장 마차 이렇게 세가지가 있고요 가능하시다면 마차는 바로바로 바로 제작을 하셔가지고 이 적재량을 늘려서 월드경영 레벨을 빠르게 올려주시는게 중요해요 이 월드경영 레벨이 오르면 뭐가 좋냐 월드경영 레벨이 오르게 되면 1일 제한식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1일 제한식량이 증가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3, 3단계 마차의 경우 25,482 를 실을 수 있어요 3단계 마차에 7레벨 말 기준이죠. 이게 지금 7레벨 말 기준으로 2 5 4 8 2를 실을 수 있는데 제한식량 최대치가 증가하게 되면 약 2회를 하고 6천 정도의 식량이 남게 됩니다. 어 6천 정도의 식량이면 이제 적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꽤 많은 양의 식량이에요. 6천 정도의 식량이면 어, 서부경비캠프에서 출발을 해서 벨리아를 찍고 하이델까지 갈수 있는 식량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최소한 뭐한 500정도? 500정도는 될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월드경영 레벨을 올려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음에 마차관리에서 이렇게 말을 연결하실 수 있는데 말은 7세대말이 6% 6세대말이 5% 5세대말이 4% 이런식으로 적재식량의 최대치를 증가시켜줍니다 적재식량 최대치가 증가해야 이제 월드경영을 하실 때 가장 큰 이득을 보실 수 있어요. 이 월드경영을 굳이 왜 해야 되냐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월드경영 같은 경우는 다음 동영상에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은하가 수급이 되고요. 두 번째 보물상자 이두 가지 보물상자를 수급을 할 수가 있어요. 이두 가지 보물상자를 수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월드경영은 가능하면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다음에는 이제 월드경영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